이렇게 한번 놀아봅시다. 얼치고 얼치고 아하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줄타는 얼음산님 유진호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어이? 암흑저럭 재미있게 구경하시고 좋은 추억 되시길 바라면서 하이 오브 시오미오씨 거 한번 올라오기 정말 힘이 드네. 아, 맞 그렇죠. 올라오기 올라왔으나저게까지 건너가기가 건너가기가 천리가 지척이요. 에이, 지척이 천리로세. 그렇죠. 자, 한번 건너가 보는데 아이시고.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잘 건너가면 제주가 용포. 제주가 용포. 못 건너가면 제주가 매. 주가 되는 판이니. 아이시고. 굿거리 장단을 설정적으로 가는 것이렸다. 덩 국 <shriek> 저기서 보기엔 얼마 안되게? 마음푹 놓고 건너오다 건너오다 더 죽을농살 뻔했네 그려 덜지고 어찌됐건 건너가 오긴 건너왔으나 으이? 다시 한번 건너갈 길이 참 난감하네 그렇죠 요번에는 탈영 장단을 슬정 넘겨놓고 한번 가보는데 덜치고 요것 또한 장열었던것이였다 동쿵 그나저나 생각보다 박수 소리가 서운하게 나오네요. <웃음> 여보게 예. 아까 대상 받을 때도 환장들을 하시는데 줄타이가 어. 재미가 없으신가봐.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우니는왜 <웃음> 박수를 안 치시냐면 어, 아까 대회 나 여기 대회 나갔던 분손한번 들어보세요. 다 나갔어? 예. 여기는 떨어졌나 보네. 여기 앉아있는 거 보니까. 대상금 받는 사람 오늘 회식이네요. 에이, 아이 좋아. 자 그러면 오늘 여기는 폐장병만 있으니까 세은 한번 다 해보세요. 그럼 배우씨 이번에 이렇게 앞으로만 갈 것이 아닙니다. 이 얼음산이 뒤통새도 눈이 달렸는지 뒤로 한번 가는 것이 이렸다. 덩쿵 박수 좀 치면서 봐요 어. <웃음> 여보게 아. 뭔가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냐 그래서 요시 어이? 여름산 이렇게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니 하니 아이오놈의 두 다리는 아프고 재주는 불어야겠고 그렇지 이번에는 한쪽 무릎을 더 꿇고 건너가 보는데 이것이 외무로 굴길이었다 덩쿵 아이? 이제야 반응이 슬슬 오기 시작했네. 어, 제주가 재밌으신가 봐. 그렇지. 이제주가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어이. 여기 계신 분들 기분이 좋아하시니 그렇지. 이 얼음산이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렇지. 그래서 어? 이번엔 또 어떤 제주를부릴고 허니! 허니! 이번에는 장단을 한번 몰아봅시다. 몰아놓고. 장단을 몰아놓고. 어이. 두 무릎 종종 흘기로 한번 건너가 보는데 이것이 자, 여렵던제줄였 왔다! 정기적정적 정적 후. 잘해요. 오늘 잘 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해도 잘 탄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고 여보게 예.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이?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놀아보는데아이 좋지. 이번에는 장이 위험스러운. 위험스러운. 옆상홍 제비로 한번 건너가 보는데. 화이지고하것 또한 참 어렵던 것이었다. 동궁. 보게 okay. 아 하나 더 붙여봅시다. 더 붙여서 하나 더 붙여서 어이. 양다리 쌍홍 제비로 한번 건너가 보는데 어이시고 아 요것 또한 참 어렵던 재주리였다. 정이정이정 좋고 최고예요. 최고나 말거나 지금 아파 죽었어요 저는 지금. 여보게 어? <웃음> 날이 더워서 그런지 어. 아주 짝짝 달라붙네 짝짝 달라붙어 날이 더워서 짝짝 붙어. 그렇지. 어. 그러다 어찌겠는가. 어. 여기 오신 분들은 이렇게 즐거워 하시면 하시면 이 얼음 사이 또이 아픔 꼭 참고 넘어가야지. 안만 그렇지. 그렇죠.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남의 불행이 곧 자기의 행복이요. 그렇지. <웃음> 그래서 어이? 다음에 또 어떻게 건너갈고 허니. 허니. 이번에는 엽사옹 재비를 향, 좌우치기를한번 건너가 보는데 멋있고 화요것9 자, 이거를 다정정기정 좋고. 저도 놀랬어요 하다가 아... 옆게 아 어. 그래도 너무나 좋아하시네 우리 어머님들이 어. 그래서 어이? 이 어름산이 얼름산이예 어? 장단을 한번 또 몰아봅시다 장단을 몰아서 놀아보자고? 그렇지 어이? 장단을 몰아놓고 쌍웅 제비, 옆쌍웅 제비를 곁들여서 놀아보는데 거이시고 화요버시자옆여던재주렸였다청인경정좋쿵 나이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어, 이 친구는 제가 한 20년 정도 줄탔다고 그랬죠 저는 어, 줄 타기를 한 지가 40년이 넘었고 어, 지금 현역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줄 타는 사람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어, 젊어서 그런가 몰라도 제가 제가 줄을 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봐도 숨치숨치합니다만은 그죠? 잘 하죠? 네! 다시 한번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아. 사실 옛날에 우리가 그 저작거리 이제 시장을 저작거리라고 그랬어요. 저작거리에서 줄 타면은 줄좀잘 타라고 막 이렇게 용돈도 주고 그랬었는데 요즘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도 많이 사서. 근데 뭐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자그 몇, 이제 몇 가지 더할 거요. 예 하나만 하고 그만둘 거예요. 몇 가지 더할 거요. 예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왜좀 더하지 왜 그래야 내가 <웃음> 더 하나 그럴까요? 어떡까요 예. 예, 박수를 많이 주셔야죠. 예. 좋습니다. 박수를 많이 쳤으니까 자, 또 한번 놀아 봅시다. 어이시고. 에이. 여보게. 어. 다음 제주로 넘어가세. 어떤 제주? <웃음> 어떤 제주를 부릴꼬? 하니 어. 쌍홍제비에다가, 쌍홍제비에다가 외무릎 끌기를 곁들여서 어이? 외무릎 풍치기로 건너가는데. 어이씨고. 하여것 또한 자 여렵던 제주였다. 덩쿵 아이고, 이제 하나 못 떨어지게 마무리를 짓고. 예. 에이, 이제 선생님 모같이도 좀 냉겨나가라. 나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닌가, 배. 응. 마무리할까요? 어이, 그렇지. 응. 네.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고. 그럼 여보게. 아이.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 하나 지을거 같네. 좋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박수만 어. 치지 마시고 이런 건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이따가 나한테 줘야지 <웃음> 진호야 나왔다 네. 그럼 너 지금 내려오면 안 된다 <웃음> 여보게 어.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주잘 타라고 용돈도 툭툭하게 주고야. 아이고, 또 나오네! 옳지!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 관객에서 손님 여러분께서 주잘 타라고 용돈을 주시는데, 가만만 지르고 웃지만 말고, 이름은 배우셔야 돼요. 배우서 남읍니까? 예, 네. 예. 네. 얼른 얼른 나올 사람 빨리빨리 나오세요. 조금 안 팔려요. 자, 너 오늘 좀더 타라. 어, 그래. 사실. 어, 나온다! 올카니! 이야!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색깔이 틀린데, 색깔이 틀려! 아이고! 이야! 아이고, 여기 또 나온다, 야! 어. 올려주세요, 어쨌든.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야, 어찌 좀코 묻은 돈먹는 기분이다. 아이고, 저희들이 오늘 끝나면은 내일 또 강릉에 또 공연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강릉을 일단 접어두고 오늘 뭐 오늘 필봉 노가 좀 쉬어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짓게. <웃음> 더 나올 때까지 오늘 필봉 씨요! 오늘! <웃음> 어. 자, 자, 자 다음에 어떤 제주요? 야 예. 제주 잘하면 팍팍 나올 것 같다 오늘 느낌이 예, 어. 예 선생님 어이. 먼저 퇴근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마무리하고 어이. 아니 좀더해 이루마 아, 더 합니까 다해어 그럼 여보게 어이. 이렇게 줄잘 타라고 잘 타라고 노잣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거는 또 보답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 더 붙여서 어. 쌍웅 제비에다가 두 무릎 꿇기를 곁들여서, 어이? 두 무릎 푹 치기로 넘어가는 것이 잃었다. 덩, 쿵. 대장님이 나와야 되는데 대장님이 어디가고 없네 에.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겠다 어, 보니까 김세서 자 하나 에, 마무리를 짓고 어, 이게, <웃음> 드려 그럼 여보게 아니. 이제 마무리 하나 지어봅시다 그렇지 마지막으로 제주 한 가지 더 보여드리는데 아니. 어떤 제주를 부리는 거 허니? 허니 양발 고차기로 마무리를 짓세 고쳐 그런데 진짜로 내가 이 제주를 하다가 하다가 내 코를 진짜로 차게 되면은 차게 되면은 내 코는 목사발이 되네 아이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오신 분들께서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쳐주시면 내 코는 무사할 것이니 그렇죠 내 코는 여러분들께 맡겨놓고 한번 해보는데 아이씨고 예칠 거면 치셔도 됩니다 눈치 한번 보고 예. <웃음> 어? 아 뭐라? 상단을 바짝 몰아놓고 하는 것이랬다 청년기장주 쿨! 농담이 아니라 줄 길이가 작고 다보면 저희들이 타는 그런 정상적인 주위 아니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또 줄을 한번 타보일 거있데 예. 예? 안 올라가도 되겠어요? 예 혹시, 줄에 올라가서 막줄잘 탄다고 저도 막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부담스러우니까. 자, 출판한번 벌려보자꾸나. 얼씨구얼씨구 얼씨구! 소두에 뭐 여러저래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영화 왕의 남자 보실 때 그때 제가 줄타기를 하면서 뭐, 뭐 여러가지 많이 했습니다 드라마도 줄타기 대역도 하고 제가 한강 세계 줄타기도 개최를 했었고 어 우리나라의 줄타기로 제가 어 기네스북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음> 예. 여러분과 함께 또 이런 좋은 자리에, 아 여기 전수관에 오니까 진짜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죠? 예, 천국이네요 천국. 예, 이런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남사당에서는요. 출 타는 사람을 얼음산이라고 그럽니다. 얼음, 얼음산을 조심스럽게 탄다고 그래서 얼음산이라고 그러죠. 얼음산이 고는 템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쉬오! 자, 다 소두에 풀어놨으니까 어이씨고 긴말 필요 없고 어, 국거리 장단하면 등궁하면 주시게나 어이씨고 급한 사람 못 보는 것이랬구나 암만 그렇죠 양반이 뭣이 잔뜩 들어 잔뜩 들어서 온유와 세불알늘어지도 걸어가는데 어이씨고. 여보게 예. 쿵거리 장단을 정쿵 쳐놓고 걸어가는데 이 걸음거리가 아주 못 떨어지는 것이랬다 어이씨고 어이씨 아이씨 그 같구나 그려 아이 그렇죠 다 아, 이렇게 점잖게 양반 걸음으로 건너와 봤고 건너와 봤고 이번에는 또 저기까지 어떤 걸음으로 건너가 있고 허니 허니 옛날 시골 아낙네들은예 치마를 옆구리에 슬쩍 끼고 슬쩍 끼고 버선 발로 기품이 있게 예 점잖게 아장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아이 그렇죠 요즘 여자분들은 어떻게 걸어가는 거 허니 허니 뼈다구들을 신었으니 신었으니 엉덩이는 하늘로 삐삐쭉 올라가고 올라가고 요놈 엉덩이가 가만 히 있으면 될 것인데 그렇죠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얼시고 오도 방정을 떨면서 가는구나 그렇죠 여보게 예 장단들이면 재미가 없다 그려요 그렇죠 장단을 바짝 몰아놓고 가는데 얼시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었다 때려라 얼시고 됐다. 아이고, 아이고, 예? 잘해요? 잘하긴요. 다돈 받고 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이시고, 아이고. 난 돈도 없는데 진짜 먹고 살기 더럽게 힘드네, 그리요. 그렇죠. 그나저나, 여기 의자에 앉으신 분들은 박수를 아까부터 안치시더라고 근데 아까부터 자리 잘 잡으셨는데, 의류끼리 올라다 보면 모가지들이 안 아파요. 뭐, 하게야 뭐, 내모가지 아닌데, 뭐. <웃음> 자. 그래서 어시고 힘을 내는 자기까지 두 발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한 발로 한 건너가 자꾸나 한 발로 땅에서도 한 발로 뛰기가 힘이 드는 것을 그렇죠 이 얼음산이 저기까지 한 발로 성큼성큼 성큼 가보는데 어시고 갔다 가면 엎어질 판이다 예 정신 바짝 차려놓고 가는데 어시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었다 정풍일세 어시고. 명 나게 한번 놀아볼 거나 아 좋죠 에. 에, 회장님하고 무슨 얘기하는 거요 아니 이거 좀 내놓고 그래야지 회장님이 돼서 말이오 에? 이제 왔네 말이오 다 끝났는데 에? 좀 내놓고 가요 이거죠 박수 빨리 꼬수라도 빨리, 빨리 가져와요 빨리 가져와요 아래 기다릴게요. 아이고 회장님 농담입니다 그냥. 예. 농담이에요, 그냥. 예. 예. 어제 제가 선물을 켰는데 한번 예. 자, 서공으로 제가 기다리고. 예, 예, 예. 이제 오늘 선생님이 와 계시니까 예. 오늘 우리가 앞에서 풍물을 치고 예. 선생님은 가운데서 줄을 타는 거야. 예, 그거 빨리 일단 내놓고요. 아, 이거 이거 이거. 네. 아, 이거, 이거. <웃음> 회장님, 예. 다음부터는 두개 내놔요. 아니, 나,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예. 열 배. 알았어, 예, 알았어. 아, 내가, 내가 네. 여기서 두들치고, 예. 자 그러면. 그러면 가운데 두들치는 거야. 자, 풍물단 어. 들어오시죠. 그러면, 지금, 예, 자 그러면, 예. 내가 가락을 몰테니까, 예. 자, 풍물단 한번 신명나게 놀면서. 어이시고. 예. 자, 우리 한번 필봉 노나 농악과 한번 우리 최면을 한번 놀아볼까요? <웃음> 한번 놀아봅시다! 트로시쇼 <놀람> <놀람> 자, 희모리 장단을 주시고, 이 친구가 양발대로 코차기를 하고 내려갈 것이요. 예? 그리고 나서 내가 가서 양발대로 코차기 하고 내려가면 필공농화를 그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제자와 함께 자네가 먼저 한번 놀고, 내가 놀고, 희모리 장단에 한번 우리 신명나게 한번 놀고, 술판 마무리 한번 접어봅시다.